생식 세포는 유성 세포에게 있고요. 유성 생식을 하는 성장도 있고. 번식 세포는 유성 생식이 좀 느립니다. 유성은 좀 빠르고요. 번식 음. 세포 유성도 많습니다. 환경 적응력은 대신 유성 생식이 더 강해. 뛰어나. 유성은 좀떨어지죠 유전적 다양성 또한 유성 생식이 빠르고 다양합니다. 유선 대기 획은 모체랑 유전적 그, 유전 적인 부분이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그냥 고수리고다음에고 그다음에 수고 그다음에 수납 버리고, 그다음에 고 그다음에 수납 버고다고 그다음에 수납 고 그다음에 수고고 화씨스를 만드는 거고 그입이물질이대 효율적한 거는 그오요 이런 이게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가 있이 어, 얘네 둘을, 줄을 갈게요 줄을 할게요 일단 줄을 염색한 이 빨간 플라스터에 담갔을 때 뚜껑을 보면은 이른은이 어, 작은 오른는 속까지 꽉차 있는데 큰오른는이 안쪽 같은. 안돼 있었어요. 말은 이 세포가, 즉이 유기물이 세포가 작을수록 물직이에는 훨씬 더효죠이에요 드디어 남자이해주는시간이 늘렸어요. 트랜프로 남자도 이제 이렇게 말할거에요. 직접 연결이 안될 수 있었죠? 네. 하이세안 되어있어요. 이 세포가 안 되어있어요. 여기 오는게 관련되어요 하고 생활 같그 멸체가 태양에서 하는 은체에게에너지와동화가 나가는 이상한 타입이예요. 음. 간단하게 해야하면 심양 그리고 광물 에너지 믹스 그리고 지유는 단편한 것들. 이 이거는 알다시피 뭐 조개, 물고기 등등을 주고 광물 니튬 등병을 주고 에너지, 우리의 뭐 조류 에너지는 화력 에너지 네. 조력 에너지들을 받아야겠습니다. 만들어요, 이럴 때. 여기 다해양하기 좋은 게 있는데, 우리는 그걸 오염시키고. 그리고 여기서 또 오염을 막는 방법이 다왔어요 일단 오염을 막으려면,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매스거의캐스 쓰레기. 기름 유출. 한금 더. 힘도 등가좀 있어요. 막을 방법. 해도중요한게잘것같게요 보도록 <웃음> 하겠니다